이런 증거뿐만 아니라 네. 이렇게 그런 증거 그런 증거를 기초로 하는 결론을 도출해야 된다라는 네. 말이 나오잖아요. 네네.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어 이어지죠. 이런 증거로만 내는 이유가 음. 증거뿐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결론을 네. 도출해야 된다 이렇게 네. 설명이 이어진다면 네. A는 같은 종류의 과정이 읽게 일어난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남 문장에서 네네네. 이어지지가 않죠 문장이 음... 이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네. 어, c가 먼저 나오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음... a가 마지막로 정리가 돼야 네. 올바른 순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, 4번이 네. 맞고 네. 에이, 아, 1번은 아쉽게도 틀렸어요. 아, 네. 아, 진짜 네. 알것 아, 같아요. 네. 음. 아, 진짜.